그어져 있었던 이 가이드를 지워버리시고요. 이동 툴로 바깥으로 밀어버리시면 지울 수 있죠. 지워버리시고 가이드를 이렇게 대주실게요. 첫번째 인트로 영역 두번째 부드러운 감 나오시는 영역 그리고 세번째 이미지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가이드선을 분리를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으신 슬라이스 툴 클릭하셔서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스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분리가 되죠. 이대로 파일에서 저장을 할때익스포트세이 e 웹 해주실 건데 요거는 저부터 저장 한번 해볼게요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jpg로 먼저 바꿔놓고요. 1번하고 3번 선택해서 얘를 jpg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퀄리티에다가 60 또는 80 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이브 해서 슬라이시스를 셀렉티드 슬라이시스 파일 저장하시는 거 이름을 음, 필름이라고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장... 바탕화면에 할게요. 저장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save for web 들어가셔서 두번째 이미지 클릭하신 다음에 gif 재생되는거 한번 확인하고요. 되는거 확인한 다음에는 얘만 gif로 해서 save 똑같이 필름 selected slices 저장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얘는 jpg, jpg, 얘는 gif로 저장이 되는 거죠. 같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jpg와 g i f 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